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이거 하견 어깨가 많이 쳐졌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랍니다 근데 이 패드가 아주 얇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거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뒤품이 크다고 일자로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 가요. 항상 양복을 할때 뒤품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여기 여기에서는 한 1.5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이에못습니다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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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뜯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미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미 이동선이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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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을 놓고 잘라놓기 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나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요. 지금 뒤품도 크기 때문에 뒤품도 지금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은제대 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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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핀으로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 놨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예, <웃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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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뒤집었을 때. 자제 암홀테이프를 붙일거예요 붙이기 전에 하이질에 지금 두꺼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위를 싹 따듬어 줘야 데싹 따듬어 주고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암홀 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이런 걸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위에서 눌러야죠. 자르다 보면은정확하게안잘립니다 다듬어 줘야 돼요 항상. 곡선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심지가 안 붙어있으면은 여기랑 여기하고 랑여기 여기하고 심지가 안 붙어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매를 할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붙인 상태에서 소매를 닳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 합니다. 칼이 좀내려가것처지이아무 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닳으면서 몸판에 파카랑이 들어가지 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몸판으로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바록 글치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암무리몇 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암홀을 소매에다 맞추려면은 12인치가 조금 안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보면,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아무리 아무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소매통이 6인치에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부류를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때게 밑에는 줄일때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잘된겁니다 자기때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나무를 손매 통이 지금 크잖아요. 손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몸판은 한 1인치 반 정도 줄여서 요 정도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쳐낼 쳐냈 거예요. 쳐낼 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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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가지고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떠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림. 시제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 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 팔을. 이렇게 그려서 저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낼 때게 원래 그린 선람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면 곡선이 안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 가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 주어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 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이를 하면서 위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 만들고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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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여기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옷이 처매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여기 조금 파주겠습니다. 카메라 놓이고 안이고을그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지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맞으면은 소매가 아무리 잘달아도 웁니다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닿으면은 소매가 정확하게 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오라를 잘라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나오면 아래에서 체입니다. 섬의 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조금 강해서 보내줍니다. 갈수록 많이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 데만큼 다 넣는 거죠. 겹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겠죠 주는거죠 여기 사이가를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있는데거든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넣으면 안되겠죠. 거죠 지금 아까는 괜찮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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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핫한행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한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3회를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뒷판다 박아봐야 되겠죠. 가 너무 큰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좀큰 경우는 또 뜯다가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늘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 줘도 됩니다. 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사물의 정도만 이렇게 접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섬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섬매가잘 달려나 안달리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잘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잘 달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다르면 됩니다, 섬매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곡선이 제대로 나오는겁니다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수성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은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맞춤이나 이런 옷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능집에서만가능한 거죠, 이게. 네. 크잖아요. 최대한 넣는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파하게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매가 더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고 거의 맞았죠? 겹치면 안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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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져버렸죠 지금. 똑같이 여기는 이제 깨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동그렇게 지금 감동. 지금 이쪽은 소매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막아주고 습니다 곡선은 그대로 돌리지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속성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그래서 한 보겠습니다. 잘안 보이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떨어졌죠? 반대반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 이동선인데. 이동선에다가 바늘을 꺾아놓고요. 여기는 파카레이 들어가도 안되고 안 들어가도 안되고 정확히 그대로 똑같이 돌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바는 조금 씩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큰가요? 약간 근데 여기는 그냥 맞겠습니다. 맞취 지금 손에 사니 한번 봅니다. 약간 큰데, 아까 저쪽에 저거 있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켜서 박아도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래니 여기 밑시 박을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있잖아요. <웃음> 그리 이렇게 맞춰서 이 라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주면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때 여기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암마이라고 그러죠, 암마. 암마이 버로시할 암마이 때에 곡선이 안 나와요. 여기 막을때좀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노르발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우리이 <목소리를> 이렇게 간 이렇게 대비 이제 반는도반대편는 같이 가요.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한 번에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랗게 복선을 맞춰놓은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여기도 이것은 반대편이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치는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네.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지제 в 다리가딱 잡히면은 꽉눌러줘야 돼요. 틈 많이 누르괜찮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괜찮죠? 아, 딱 가려주면 목선이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되는데 목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케치가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게 아니고 기계로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소면도 잘 달렸고요. 양조선에잘 달렸잖아요. 귀에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시면 입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지야 정상이